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을 많이 틀고 있습니다. 자반증 환자분들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도 되는지 냉방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괜찮으나 자반증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과도한 냉방은 감기 등의 컨디션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냉방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외 온도 차이를 5-6도 이내로 유지하시고 실내온도는 22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환기를 자주 시키고 한번 환기할 때 5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긴 옷을 소지하시면서 쌀쌀하다고 느껴지시면 입으셔서 체온을 유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자반증 환자 에어컨 쐬도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